그때 신봉사는 박씨 부인 안장하고 집으로 들어온는디꼭 이렇게 들어오다 흑약돌근 붙돌이여니 애들 배틀절리 들구다 정황없이 들어올지지. 한대 어디 나이 홀로 누워 잠달라고그아 오늘 도대신 봄나기가 <웃음> 맥혀 우루단 달지어들어 며간 오지 마라, 오지 마라, 가내 눈에는 눈물 나며, 내 눈에서 피가 난다. 제발 너 꾸준히 말아, 천안일 몰. 好这听哒扬就不啊啊眼睁哏了五 이빛 떨어져도 부인져나이제아 저져나 생각하지 홀대도 생각하도 다리죠지 없구나 이리 안져도 소